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캠핑을 좀 나왔는데 포천에 괜찮은 캠핑장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진짜 끝내줘요. 그러면 이 캠핑장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이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이 본관 건물입니다. 본관 건물에는 화장실하고 개수대가 있는데 여기부터 보고 가도록 해 볼게요 1층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좀횡합니다 아무래도 창고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면에 보면 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좌변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있고 조금 작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여자 화장실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 대를 밖에다 내놓으셨네요 그 다음 개수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시설 공간은 굉장히 큰데 개수대가 딱세 개밖에 없네요 이것도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중축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하도 넓어 가지고 음, 좀 중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바깥으로 나가서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관에서 나오면 은 우측으로 바로 데크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데크 사이트 11번입니다. 지대가 높아가지고 경치는 아 끝내주죠. 11번 사이트 옆쪽으로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사이트 옆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오시면 은 여기 29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29번 파세석 사이트고요. 사이트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경치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아름답죠. 모든 사이트들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차가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여기다 차를 잠깐 세우시고 29번 사이트는 밑으로 짐을 좀 옮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또 계속 내려가면서 사이트 둘러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대지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이트 하나하나가 다 개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가 똑같은 게 아니라 사이트마다 다 개성이 틀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경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를 잡으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시다 보면 은 여기 잔나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잔나무 사이트인데 어, 파쇄석도 아니고 그냥 바닥입니다. 이렇게 전기시설 돼 있고 이렇게 바닥에 텐트를 치게 돼 있습니다. 사이트 크기는 어, 좀 작은 편이에요. 아마 백패킹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35번 사이트입니다.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여기는 총3가족자리고요 어, 3가족이 여기 잡으면 경치 끝내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치를 보시면 은 뒤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뒤쪽 경치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경치가 이렇게 생겼고요 요 앞에도 사이트인데 여기는 33번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두 가족 자리입니다 텐트 두 동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33번 사이트 앞에서 보는 경치입니다 아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지금 데크 보이시죠 제가 지금 여기 데크가 몇번 사이트인지 모르겠는데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데크 엄청 큽니다 경치 엄청 좋죠 데크도 무지하게 넓고 여기 데크 7번 자리입니다 여기는 두 가족 자리고요 세 가족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신에 짐 옮길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차는 35번 자리 옆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다 차를 대놓으시면 되는데 35번은 바로 옆이라 뭐짐 옮기는데 힘들 것같진 않고요 그리고 33번도 바로 옆입니다 지금 보면은 33번은 어 옆쪽으로는 긴데 폭이 굉장히 좀 좁은 편이에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5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35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요 길로 내려가면 7번데크인데 지문기기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번 뒤쪽으로 내려가면 여기도 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 와 여기 올라올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경사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저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서 내려가면은 우측으로 28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자리가 28번이네요. 이렇게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 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28번하고 두 자리씩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전경이 멋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줄로 쳐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같습니다. 제가 아까 28번 자리 보여드렸는데 두 가족 자리입니다. 아, 두 가족 자리 치고는 굉장히 넓죠. 그리고 27번은 여기 따로 있네요. 여기 사이트가 27번 사이트고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을 지나가지고 여기가 연자 1, 2, 3, 4번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이트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배치가 좀돼 있네요 사이트 자체가 엄청 커 가지고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도 옆 사이트 신경은 안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27번 밑으로 원두막 F가 있고 그리고 옆에 원두막 G가 있습니다 여기는 데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에요 여기는 소형 텐트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타프 칠 필요도 없고 딱 2인이서 소형 텐트로 갖고 다니시는 분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가 공작 단풍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파쇄석으로 굉장히 넓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공작 사이트 위쪽으로 어 이렇게 파쇄석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6번 사이트고요 아, 엄청납니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캠핑장 중에 사이트 크기는 진짜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곳이 24번 사이트입니다 24번 사이트도 굉장히 넓은데 아까 전 사이트보다 약간 작은 감이 있어요 그래도 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맨 끝대쪽이고요 그리고 24번 사이트 밑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가 21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21번 사이트 옆으로 20번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크가 있습니다. 이 데크는 데크 5번입니다. 아 데크 크기 엄청나게 큽니다. 20번, 21번 그리고 데크 5번에서 바라보는 경치입니다. 앞쪽에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아.. 시원합니다 그리고 뒤쪽 경치 보여드릴게요 뒤쪽 경치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앞뒤가 모두 아름다워 가지고 어느 쪽을 앞으로 선택을 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는 바로 옆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크 옆쪽으로 지금 보시는 게 19번 사이트입니다 19번 사이트도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큰데 다른 사이트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조그맣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 분리수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수대 세면대가 있습니다 개수대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개수대가 있고 반대쪽에 이렇게 세면대가 있네요. 개수대하고 세면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어, 이렇게 간이 화장실처럼 생겼는데, 여자는 두 칸이 있고요. 남자는 어, 밑에하고 위에가 이렇게 뚫렸네요. 여기 화장실에는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옆쪽에 대변기 하나 있고요. 남자 화장실은 이렇게 소변기, 대변기 하나씩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 두칸 있고요 지금 다녀본 사이트들은 어 거의 여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금인 것 같아요 어 칸수가 적어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어 여기 계곡이 있는데 물 엄청 깨끗합니다 그리고 계곡도 엄청 넓고 여름에는 여기 와서 놀기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 입구인데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석상으로 쭉 길이 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낮에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밤에 보면은 무서울 것 같습니다. 밤에는 여기 혼자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사이트 한반 정도 본것 같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면서 나머지 사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첫 번째로 보이는 자리가 데크 3번 데크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데크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바로 앞쪽에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는 계곡 쪽 입구 사이트들입니다.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 계곡 쪽 입구 사이트들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계곡 쪽 입구 사이트 1번부터 14번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는 줄 하나로 사이트를 나누어 놨어요 그리고 주차는 사이트 앞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샤워시설과 세면대 화장실이 이렇게 간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어, 이곳에서는 제일 인기 없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쪽으로 원두막 뒤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계곡이죠 물놀이하기 굉장히 좋은 사이트 같습니다 지금 다시 원위치로 가기 위해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물 소리도 굉장히 좋고 물도 깨끗한 편입니다 위쪽에 나뭇잎들이 좀 많이 떠다니긴 하는데 물 자체는 깨끗해요 바로 왼쪽으로 보이는 원두막이 원두막 A 사이트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까 본거 데크 3번 사이트입니다. 데크 3번 사이트 보시는 것과 같이 계곡으로 바로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18번 그리고 데크 4번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18번 사이트입니다. 18번 사이트 굉장히 크죠 18번 사이트에서 보는 전경이고요 아까 올라올 때 보는 동상 그 뒤통수를 볼수 있습니다 밤에는 어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동상 뒤통수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면 은좀 어,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저 위에 보이는 게 데크 4번입니다 데크 4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데크가 데크 4번 데크입니다 그 4번에서 보는 경치고요 아 여기가 훨씬 좋네요 밑에 보이는 파쇄석 이 아까 봤던 18번이고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데크가 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두막이 있는데 이게 원두막 C입니다 그리고 데크 4번에서 보는 뒤의 경치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16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팩이나 이런 걸 박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흙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팩을 박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군데군데 줄을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게 15번 사이트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소나무 사이트입니다 소나무 사이트 넓게 되어 있는데 나무도 군데군데 심어져 있어 그늘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나무 사이트 끝쪽으로 들어오면 은 여기가 데크 2번입니다 그리고 원두막 B 사이트가 여기 있네요 원두막 B 사이트 밑으로 내려오면 은 데크 1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크 1번 있고요. 데크 1번 위쪽으로 이렇게 편의시설이 돼있네요. 쉴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원두막 A입니다. 원두막 A 옆에 이렇게 데크 1번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원두막 B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사이트 맞은편으로 여기에 17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17번 사이트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 원두막 C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사이트 위쪽으로 관리실 매점이 있고요 참고로 장작은 1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실 분은 준비하시고 그냥 사실 분은 사셔도 되겠습니다 이 위쪽으로 또 사이트가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길은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들어요 오토캠핑 하시는 분아 여기는 좀 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로 지옮길려면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가 데크 6번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올라오면 뭐가 보이느냐 물론 경치가 보이죠 아 경치 끝내주죠 저기 아까 갔던 원두목도 보이고 데크도 보이고 사이트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경치를 택하느냐 편함을 택하느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저는 다시 내려가볼게요 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점 건물 뒤쪽으로 여기 데크 8번 사이트입니다 데크 8번 사이트 굉장히 크죠 앞쪽은 매점 건물이 보이고요 뒤쪽으로 아 뒤쪽 경치는 끝내줍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끝내주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 6번, 데크 1번, 데크 2번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 데크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안쪽으로 데크 9번이 이렇게 숨겨져 있네요 여기 지금 보시는 거 데크 9번입니다 데크 9번도 상당히 넓습니다 경치는 딱히 뭐볼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한 거 원하시는 분은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가깝고요 딱요 입구 쪽경치만 좋네요 여기서는 아까 여기 주차장 입구에서 조금 올라오면 은 좌측으로는 아까 봤던 데크 7번 33번, 35번 사이트고요 그리고 우측에 사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31번, 32번 사이트입니다 31번, 32번은 이렇게 줄 하나로 경계가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경치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석상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31번, 32번 앞쪽으로 심장이 강심장이신 분들만 여기 사이트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또 나머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다 주차장이고요 주차구역 큰 말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기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주차구역이고요 여기 캠핑장은 어 자기 사이트 앞에 주차를 할수 있는 사이트가 몇개안 돼요 거의 모든 사이트들이 주차는 다른 데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길 가다가 뜬금없이 좌측에 30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30번 사이트 이렇게 길 가다가 뜬금없이 왼쪽에 있고요 아 여기 딱 요새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 앞이 바로 길이기 때문에 차들이 좀 많이 좀 지나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데크 10번이 있습니다. 이거 데크 10번이고요. 여기도 경치가 숲속을 좀바라보되돼 있고요. 음, 상당히 피톤치드 가득가득 담아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 곳곳에 이렇게 석상들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또 올라가다 보면은 우측에 옹달샘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슨 요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텐트를 친 곳이고요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자리도 굉장히 넓고요 옹달샘 사이트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좌측에 어 다듬이 1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다듬이 1번 사이트, 파쇄석 사이트고요 본관 바로 앞마당에 있습니다 아까 영상 처음이 본관에서 시작했는데 바로 그 앞이에요 그리고 제가 머물고 있는 사이트 바로 위쪽으로 다듬이 2번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파쇄석 사이트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사이트 옆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 길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듬이 3번 사이트입니다. 여기 다듬이 3번 파쇄석 사이트입니다. 지금 다듬이 3번에서 보는 경치고요. 아 여기도 괜찮네요. 짐을 들고 조금 옮기셔야 되긴 하겠지만 경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데크가 데크 12번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데크 데크 12번이고요 데크 12번에서 보는 경치 음, 밑에 제 텐트도 바로 보이고요 여기 경치 끝내주네요 이 자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본관에서 길 끝까지 딱 오면 은 39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39번 파세석 사이트고요 아 나는 혼자가 좋다 외로움이 좋다 하시는 분 강추드립니다 39번 사이트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39번 사이트에서 위쪽으로 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38번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고요 파쇄석이 약간 깔려있긴 한데 대부분 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멋시죠 이게 38번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여기도 어 많이 좀 짐을 좀 옮기셔야 될것 같아요 보시는 거와 같이 짐을 여기서 옮기셔야 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포천에 있는 수목원 프로방스 캠핑장을 둘러봤는데요 어, 사이트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땅이 굉장히 커서 다 둘러보는데 지금 소요된 시간이 한시간이좀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캠핑장 사이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